지금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례들에 대한 합동추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자회담팀이한국국립국립국립립국동국 <목소리> <목소리> 이어서 역사 청소년 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의 선창에 맞춰 국립군가를 이전까지 제창하겠습니다.